성공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.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성공은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. 역설적이긴 하지만 당신은 가혹한 역경 속에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인간 세계는 삶을 거르는 용광로요. 공장입니다. 인간 세계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. 모든 게다 나를 가르치는 재료이자 기회입니다. 성현의 말씀만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. 보고 듣고 겪는 것 일체가 나를 가르칩니다. 어려움과 역경. 즉 고는 마음 공부의 재료입니다. 고는 나를 깨우쳐줍니다. 즐거움은 나를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잠자게 만들지만 보통은 내 눈을 맑게 해줍니다. 그러므로 고는 고가 아닙니다. 고를 통해 공부를 하게 되었다면 고는 축복입니다. 담금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칼이 만들어집니다. 고는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한 담금질입니다. 한 인간의 힘은 순항을 거듭하는 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한 인간의 크기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지요. 결국 인간의 품이란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우아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. 역경에 처하면 먼저 내가 어쩌다 상황이 이 지응이 되었을까 하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. 상황을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온몸을 던져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맛볼 수 있지요.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수 있지요. 괴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탈출하냐가 포인트입니다. 몸부림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오는 길을 찾아내려고 하면 출구는 조금씩 보입니다. 좋을 때는 일하고 나쁠 때는 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쁠 때일수록 한층 더 지혜를 발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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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증권계좌로 2천만원을 이체후 매수하였습니다. 다음날 오전에 매수가 대비 플러스 10% 상승때 기분 좋게 매도했습니다.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. 팔고나서 그 주식이 상한가까지 간 것입니다. 그래 난 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아 안팔았으면 도대체 얼마 이익이야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왔습니다.